내일또 미국에서 <목소리> 어린가우가 어, 오늘 어린가우나가 우리나라가. 우리가우리어라가우오가 우리나라가. 우리나라가. 우리나라가. 가우가가 우리나라가. 가 우리나라가. 뭐예요? 숫자로. 아유, 아무것도 아, 너무 숫자 진짜. 고있아아무것도못찮아 너무 아들무힘짜다 진짜. 나왔어? 자왔어한 봐라. 한다. 22? 22? <웃음> 20, 29. 맞아, 29 봤어. 어떻게 봤냐?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어아 괜찮아. 괜봐아 괜찮아. 괜아괜이아괜찮이2아니었어 괜찮아. 괜 Wow. love you guys Love you and love Love you l o e you guys I love you guys Thank you I love you Really we love you Don't cry Jimmy Hey s h a k o k Come wow. on Come on <laughs> Love you